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고에그다음에 다음 국에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 라고 생각 하시고실제로도 즐길 수 있게 재미게 하신다고 저는 하셔야 돼요. 으이샤! <목소리> 이이이이이이이이아 아무것도, 아무것도 할게 없어! 손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서 아까 그 상황에서 음. 네, 가볍게 하죠? 네, 가�� 네, 네, 세그렇질은 예. 예.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. 근무에타에서는 예. 을할때 예. 상대방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. 예. 이렇게 올라오면 세그질 어떻게 돼요? 음, 무릎으로. 네.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 안 돼. 예. <그리고 그냥 근데. 독> 네. 리아 원래 일반 가원들이라고 하면 은다날라다녀요 네. 대굴대굴. 네. 네. 네. 근데 이제 퇴기실도 하시고 그래서 네. 배런스가 좋다는 게 그거예요. 잘안 쓰러지시고 그래도 버티시잖아요. 어. 아 깜짝 놀라셨습니다. 네. 아과장 어, 오늘 진짜 너무 짱이었어요. 아 어, 진짜 좋았어요.